교환의 원칙은 가치의 균형이다 그리고 가치의 균형만이이중 선과 악을 지탱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균형이 기울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설 내가... 때이다 <웃음> 이제 내가? 내가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다 바이스트로 인게임 명상이었습니다 데빌체에서 사용시에 모자르슨 펭귄을 볼수 있네요 제가 댓글에 퐁퐁 드탐 모습 얘기했었는데 영상에 나왔습니다 마음 드는군요 자 새로운 마석 전설 마석이 생겼죠 생산에 가셔서 세공솔 마석에 이렇게 맨 밑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 마석에 필요한 재료들 재료들도 여기서 몇 개에 만들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. 둘다 황혼의 마석 정수가 5 개씩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이 심판자의 마석 요약은 길드 던전에서 이렇게, 이렇게 획득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바콘, 디눅스, 루트칼은 3단계 이상부터, 루카이스는 2단계, 아르토반드 2단계부터 획득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수련의 섬에서는 1단계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2단계 이상에서만 드랍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징벌자의 마성요약은 붕괴 사망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자네임드에서도 나오고 정액급 드랍 안되고요 일반도 드랍이 되지 않네요 대신 일반은 심판자의 마성요약이 나옵니다 붕괴된 모래길 126만 지역에서만 획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혼의 땅에서는 이 승패의 성체 그러나 가지 못해서 아이템 확인은 못하는데 승패 성취에서 드랍이 가능합니다 나왔죠? 저희 길드는 무조건 이렇게 평타만 치고 빠지는 걸로 룰을 잡아놨습니다. 아, 앞에서 전혀 심판의 묘약 그게 안 떠가지고 여기서 좀 먹었으면 하네요. 저 격파 타이거스 이 e 네임드가 주는 게 아니고 얘 잡고 나오는 나팔에서 나오는 그 네임드 보스를 잡아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깃발 못 얻었네? 오케이, 에르드. 평타하 때리고, 빠져주고 그래도 특수님도 떠서 다행이네 아벨트 어, 한개 아...또 에르드? 오케이 일단 브렐란 또 먹었구요 아... 돌아와 황금카세 아, 똥이 나와버렸네 오케이 툭스네임드 리비에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왜또 이게 왜또 자, 지판초아 묘약떠라 아, 또 리비에 브렐란 떴어요 또 브렐란이 나왔네요 어, 오늘 뭐 종류별로 나오나? 오케이, 에르드 와, 그래도 툭스네임드 많다잉 제발, 지주판, 오케이! 슈리온? 슈리온가 붙었어요. 나이스. 슈리온, 드디어 나도 먹었다. 슈리온. 아, 마지막에 일반 네임드냐. 일반 네임드는 거의 안, 영호템을 뭐, 준 적이 없으니까. 오유, 가득 차버렸네. 오, 묘약, 묘약. 먹은 사람 있어요? 궁금한건 요약이니까 일단 한명 나왔습니다 다음 루나트라와 황혼의 땅에서 성공 몬스터들의 인식거리가 증가됐었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체감됩니다 좀만 자리 벗어나도 바로 다고리를 당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걷다보면은 또 3마리, 4마리, 5마리, 6마리 엄청나게 붙죠? 예전에 따라와봐야 3, 4마리가 전부였는데 지금 엄청 따라옵니다. 좌절에서도 이 정도로 붙게 되고요. 기본 3마리씩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애용했던 자리인 병에 한마리나오고 잡목 두마리정도 나오는 자리있거든요 이렇게 잡다보면은 데빌차에서 쓰고 하다보면은 좀 자리가 이동돼요 살짝살짝 아 그나마 여기는 자리 반경 설정하면은 좀 사냥되겠네 딱 여기죠 여기까지 걸어오는 순간 계속 두마리 세마리씩 붙게됩니다 보이시나요? 저 근거리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인식하고 다가오죠 저한테 시간 지나면 결국엔 세 마리씩 볼게 된다는 점. 그리고 v 4 상점에 신규 상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. 8월 4일 업데이트 전까지만 판매하는 물품들이고요. 여기 소환 스페셜 소환 미크 100이라고 새로 탭이 생겼고요. 여기서 판매하고 있어요. 33,000원에 이렇게 종류 100개씩 파는 게 있습니다. 종류별로 파네요. 그리고 또 여기 소환수 100개 여기는 탈것 100개 전부 다 늑대 증표와 희귀수집 의 증표가 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리원 패키지에서 55,000원에 탈것 소환수 동료를 각각 50개씩 들어있고요어그 외에는 따로 어, 추가된게 없어 보입니다 이벤트에서는 새로 추가된 이벤트가 딱 한가지 있는데요 여기 마에스트로 탈리디스크 업데이트 기념전향제라고 28일날 업데이트 했던 이후부터 무조건 낮 12시에만 들어오면 은 여기 커밍은 선물 상자 한 개를 받습니다. 8월 3일까지 쭉 받구요. 어, 이 상자는 요렇게 배경이 전설 등급 배경으로 되어있는 상자입니다. 보상이 여기 적혀있는데 요거 처음에 다 두, 주는 줄 알았거든요. 다 주는게 아니고 아래 보상 중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이거는 신캐 나오고 신캐에서 열어볼거거든요. 여기 나오는 유성우 일단 브렐란 무기 선택, 브렐란 장신구 선택 이세개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모았다가 나중에 펭귄 키울 때 펭귄 쪽에서 이 상자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습과 신규 캐릭이 나오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규 및복귀본들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고 있으니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